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주간운세 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모든 일관들이 경금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에요 자 우선 감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목일관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경금에게 즉 평관에게 영향을 쭉 받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전주에 이어서 건강을 좀더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관제수가 있습니다. 즉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환경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휩쓸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8월 29일 월요일은 가인일이 들어왔는데 비견이 천간과 지지에 그리고 감목이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 어떤 날보다 자존감이 강해지는 날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자신감도 상승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화요일은 을묘일이기 때문에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크게 내가 휘둘리게 됩니다.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또 다소 좀 강한 의견에 흔들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날짜 8월 31일 수요일은 병진일이 그래서 천간에는 식신이 지지에서는 변제가 들어왔고요. 쇠지 환경의 간목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죠. 안정적입니다. 우선 수요일의 흐름 자체는 평상시보다 안정적으로 흘러가는데 새로운 일을 하시기보다는 마무리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수습을 하게 되는 다른 사람이 해놨던 일들을 내가 점검을 하거나 틀린 것을 찾아내는 그런 점검하는 일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바로 수요일의 일입니다. 9월 1일 목요일은 정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 이정관에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고요. 병지환경의 감목이 놓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서 다소 좀 막힘 또 힘든 버거움이 느껴지게 되는 날입니다. 좀 쉬고 싶고 실제로 반차를 내시거나 아니면 면담을 신청을 하시거나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느껴지는 날이 바로 목요일이에요. 그 다음 9월 2일 금요일은 모호일이라서 편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환경에 간목이도입니다 이날 금요일은요. 조금 유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이날 실제로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상당한 막힘이 예상이 됩니다. 일 자체가 지연되거나 지체되거나 상당한 방해와 간섭이 금요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말 토요일 9월 3일은 기미일입니다. 청강과 지지의 정제가 들어왔고요. 간목이 임묘지 환경에 놓였고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가지의 몰입을 하시게 되는 날이 바로 토요일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도 하게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4일 일요일은 경신일이 그래서 변관이 전관과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고요. 새로운 관계를 내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또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은 이번 주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정관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힘이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요. 외부의 강한 힘에 울복하게 되고 그 힘에게 통제를 당하게 되는 주간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날짜 가빈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29일인데요. 29일은 청강과 지지의 겁제가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다소 섭섭한 상황이 놓일 수가 있어요. 을목을 무시한다거나 을목일간의 의견을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거나 되지도 않은 이유로 을목분들과 이렇게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짜 화요일은 을묘일이. 들어와서 비견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협업이 아주 잘 되는 그래서 대화와 소통도 막힘이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수요일 8월 31일은 병진일이 들어왔고 상관이 천간에 정제가 지지로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또 인수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 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이 날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하 직원분들의 의견과 태도가 좀 강하게 표출이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그 발언이라든가 태도가 평상시와 좀 다르게 보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반항을 한다거나 면 사춘기처럼 뭐 어머니의 말에 좀 거스르는 말대답이 좀 잦아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9월 1일 목요일은 정사일입니다. 식신의 천간에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도입니다 주변을 오랜만에 을목분들께서 정리정돈을 하시게 되고 깨끗하게 그리고 꾸미게 되는 날입니다. 방 정리 정돈 또는 인테리어를 하신다거나 어 이제 식탁보를 바꾼다거나 돋보이게 하고 싶은 방 분위기를 좀더 바꿔본다거나 그런 일들을 이제 계획을 하시거나 시도를 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9월 2일 모일은요 정제가 정간에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에서 연락이 자주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회가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을목에게좀더 열리게 되는 날입니다. 공모전 같은 그런 인연들도 내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날이고 메신저로 연락 시도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9월 3일 토요일은 기미일이 들어왔고요. 편제가 청강과 지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미날의 의미가 되는데 실제로 실수가 적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집중이 잘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9월 4일 마지막으로 일요일 경신일은 정관과 지지의 정관이 들어왔고요.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어려운 일에 그다지 관여하기 싫은 날이고 되도록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도 경금이라고 하는 현재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인데요. 다소 초조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서두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주간입니다. 첫번째 날짜 8월 29일 가빈일은 편인이 현관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누입니다. 병화가 전혀 기존 것과 다른 새로운 모험이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기존과 전혀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룻트를 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늘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전혀 다른 길을 찾아서 내비게이션에 나와있지 않은 지름길을 찾아서 직접 가신다거나 정반대의 길을 찾아서 가시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을묘일. 그래서 정인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평상시보다 조심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을 조금 옮기게 된다거나 다른 사람의 비밀 유지가 잘안 된다거나 이게 좀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비밀 유지가 잘안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 수요일은 8월 31일 병진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의 변화가 놓이게 되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과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과신으로 인한 상처도 줄 수가 있습니다. 9월 1일 목요일 정사일은 겁재가 정간에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얼룩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잘 되고 일에 막힘이 없는 어잘 흘러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9월 2일 모일이 호 들어와 있습니다. 식신이 정간에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정밀한 작업을 하시게 될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서두르게 되시면 이날은 작은 부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9월 3일은 기밀이 들어와서 상관이 정관과 지지에 들어와서 체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을 관리 감독하는, 시험 감독하는 일처럼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이게 좋다, 어, 이게 나쁘다, 이런 이제 그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음식 경합 전에 심사위원으로 가서, 아, 맛있다, 맛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안전관리가 잘 됐다, 아, 이것은 합격 기준에서 많이 멀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남들의 상황을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병화에게. 그 다음 9월 4일 일요일은 마지막으로 경신일이기 때문에 전간과 지지의 변제가 이렇게 들어온 날이고요. 병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음식이나 또는 면역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다소 놀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뭐 나빠진다기보다는 놀랄 수 있는 일이에요 어, 안 좋은 일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혹은 누군가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그 사람이 병원에 실려간다거나 또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오보였다거나 이렇게 놀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일요일에는 어디 멀리 가시기보다는 근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도 이번 주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정제에게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번 주간에 만나게 되는 분들은 거의 정화분들을 도움을 주려고 다가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대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날짜 8월 29일 월요일은 갑인일이에요. 그래서 정인이 정관과 지지에 그리고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사지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약속이나 약속, 약속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정 등이 깨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그다지 기뻐해 주지 않는 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 이만큼 했어요라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8월 30일 을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인이 정관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병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평소보다 문서 처리를 정확하게 처리하게 되는 날이고요. 회사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는 움직이는 자발적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8월 31일 병진일이 들어왔고요. 겁재가 정관에 그리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고 쇄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9월 1일 목요일은 정사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그리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에 내가 반대하지 못하고 따르게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 금요일, 9월 2일, 모호일은 상관이 천간에 그리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고요. 생소한 일, 전혀 처음 보는 일, 해보지 않았던 일인데도 잘 처리를 해내시게 돼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크게 기대를 또 받게 되는 아주 괜찮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말 9월 3일 토요일은 기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과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모여서 또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죠. 그래서 인성고지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됩니다. 평상시에 참고 눌렸던 그런 감정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 터지 나오는 날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날 벼르고 있다가 이제 대화를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결판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터져나오는 날이에요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상당히 좀 버거울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9월 4일 일요일은 경신일이기 때문에 정제가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 대인관계로 인한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도 마찬가지로 경금이라고 하는 이 식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고요. 이제 좋든 좋지 않든 결과를 기다려왔던 무토분들은 이 결실을 얻게 되는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8월 29일 가빈일은 편관이, 건관과 지지에,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인기가 높아지고, 또, 호감이, 호감을 사게 되는, 호감도 높아지니까, 호감도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날 월요일에 생기고요. 8월 30일 화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정관이, 천관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의 비전에 의심이 들만한 그 불안하게 되는, 불안정하게 되는 사건을 내가 이날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음, 조망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또는 본인의 어떤 상황이 갑자기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하게 될수 있는 외부의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거나 아니면 통지를 듣게 된다거나 우편물을 받게 되는 등 그런 상황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월 3 1일 수요일은 병진일입니다. 변인이 전간에 비견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 진토라고 하는 환경은 이 수의 에너지, 즉 재성이 입고가 되는 재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일을 이것저것 많이 벌어놓기는 하는데 약속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지는 날이 될수 있어요. 끝마무리가 잘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9월 1일 정사일인데 정인이 청간에 편인이 지지에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모터가 놓이게 되고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고 실제로 매출이나 실적이 올라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 9월 1일 금요일은 모호일이라서 비견이 청간에 그리고 정인이 지지에 재왕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경쟁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대립하게 되는 의견 충돌의 과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말이죠. 9월 3일 토요일인데 기밀이라서 겁재가 전간과 지지에 들어오게 되고요.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또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나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이 무토에게는 오히려 이득을 거저 얻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마지막으로 9월 4일 경신일이 들어와서 전간과 지지의 식신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의기소침해질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날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에게는 이번 주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우선은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결실의 폭은 거의 두배 이상 커지는 아주 순조로운 주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8월 29일, 월요일, 가빈일부터 살펴보자면, 천간과 지지에는 정관이 들어왔고요. 기토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놀이게 되는 날이에요. 우선, 의욕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는 다소 피곤함이 느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월 30일, 화요일은, 을묘일, 즉, 편관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실제로 병원 방문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다지 반갑지 않는 초대에 응해야 할수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 8월 31일은 병진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요. 이 진토라는 환경지 자체는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함께 조성이 되고 앞날을 대비해서 기토일관 분들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시게 되는 즉 투자를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미래를 대비한 어떠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9월 1일입니다. 정사일이죠.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의 기토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이익을 양보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스란히 내 몫으로 챙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실컷 한 시간 동안 맛집에서 줄을 섰는데 다른 분들께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9월 2일은 무오일입니다. 겁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이겁제에 해당하는 무토의 덕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 친구나 지인이나 직장 상사나 가족들의 그런 덕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운이죠. 목요일에는 누군가에게 양보를 해줬다. 그렇다면 금요일에는 누군가의 이득을 내가 그냥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9월 3일 토요일은 기미일이 들어와서 비견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게 되고요. 이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가 같이 조성이 됩니다. 이 날은 좀 표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신중하지 못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 또는 어떤 감정 표현들, 나의 표정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태도가 신중함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상대방의 심기를 거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날은 좀 신중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일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9월 4일 경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관과 지지의 상관이 그리고 기토를 가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엉뚱한 상황과 엉뚱한 일에 내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몰입을 할수 있습니다 구경수를 공부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TV 시청을 하게 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은 비견인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간까지는 아무래도 주변인들과의 그런 구설 또는 원하지 않는 시비에 자주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고요. 첫 번째 날짜 8월 29일은 갑인일입니다. 현재가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금전 부분에서 금전 관계에서 특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되어 기존의 수입처나 지출을 하는 방향 자체가 A에서 B로 크게 바뀌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8월 30일은 을묘일입니다. 정제가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포기했었던 금전 문제, 미수금 문제라든가 갚아야 하는 어떤 상황이 생겼다면 은 그런 상황에 대한 희망이, 희망적인 일이 생기는 날입니다. 대출이 안 됐었는데, 대출이 막혔었는데 그 대출 부분이 풀린다거나 또는 매매가 지연됐었는데 그 매매 부분이 의외의 상황에서 해결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화요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 8월 31일 수요일은 병진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변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즉 식상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경금분들의 생각에 동조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는 아주 든든한 또내 편이 생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 9월 1일 정사일은 정관이천관에 그리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경금분들께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이 경금을 찾는 소식이 자주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연락 빈도가 높아지겠네요. 그 다음 금요일 9월 2일 모호일은 편인이 천간에 그리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평상시보다 건망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깜빡깜빡할 수가 있고 또 정신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집중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핵심에 대한 요약이 잘안 된다거나 또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사실을 전달을 할때 정리가 잘안 돼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9월 3일 토요일은 기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천간과 지지에 그리고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안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틀림없이 지켜줄 줄 알았던 약속이나 상대방의 말이 화질이 생기는 하로가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주중에 연락이 없다가 토요일이 되어서야 다음주에 그거 진행이 안될 것 같아요 라고 자신없는 연락이 올수 있어요. 그 다음 1월 9월 4일은 경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에 비견이 들어왔고요.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련된 일로 내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이 또 정리가 되고요. 제 소개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경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도 우선은 다른 이들로 인한 사건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가 감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해도 다소 작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은 8월 29일 가빈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제가 전관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생각과 계획은 아주 왕성하지만 그것은 계획이만 머물 뿐이고요. 몸이 따라와 주지 않는 실천이 부족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8월 30일 화요일은 을묘일입니다. 편제가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인들과 크게 관계 정리가 진행이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월 31일 수요일은 병진일이 들어와서 정관이 천간에 그리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이 잘 되지가 않고 눈치가 없어지는 즉 센스가 떨어지는 날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 9월 1일은 정사일이기 때문에 편관이 천관에 그리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자신을 합리화 해야 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9월 2일 모호일인데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환경에 심금이 놓입니다. 윗사람의 일 때문에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어요. 그 다음 토요일 9월 3일은 김일 그래서 편인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 최지 환경에 신금이 놓였고요. 미토라는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모거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충분히 신금이 해낼 수 있는 일이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말도, 발언도, 행동도 전혀 나서지 않고 인내심으로 꼭 참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9월 4일 마지막으로 경신일이 들어와서 일요일에 법제가 천간과 지지에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어서 가까운 사람들이 신금분들께 무례하게 말과 행동을 할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어떤 가족 회의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어 본인에게 선을 지키지 않는 질문을 하거나 또는 좀 가려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필터링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신건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동안의 상황 살펴봤고요. 제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한주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임수는 경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데 편인입니다. 우선 하는 족족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보람이 생기는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8월 29일 월요일은 갑인일이라서 식신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임수가 누입니다 현재 혼자 외롭게 걸어왔던 일들이 오늘 다소 힘겹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오늘따라 시간이 좀더 길게 느껴지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 8월 30일은 화요일 을묘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자식의 일에서 근심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날이고요. 그 다음 8월 31일 병진일은 변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 실제 수의에너지가이 진토라는 환경에서 입고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1일 목요일은 정사일인데요. 정제가 천간에 그리고 지지에는 변제가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인간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날이에요. 내 편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크게 갈려지게 되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9월 2일은 무호일인데요. 변관이 천간에 그리고 정제가 지지에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루어졌으면 했던 일들에서 본인이 보기 좋게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9월 3일, 기미일입니다. 정관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오고 양지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또미토라는환경의 특성상 모거의 에너지가 입구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되죠. 주변 사람들을 임수가 좀더 배려를 해주게 되고 이런 숨은 배려들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크게 이 임수분들의 배려심으로 인한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일요일은 경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인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개인시간이 부족해질 정도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 또 요약이 되고요. 혹시 건강 문제 때문에 가족분들과 이제 걱정이 많은 분들은 화요일부터 다소 며칠간 좀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저를 힘나게 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일간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길었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 일간입니다. 경금에게 이 정인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 되는데요. 우선 면역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다소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날짜 8월 29일 가빈일을 보자면 우선 상관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의 개수 가 이제 놓이게 됩니다. 본인의 사업장 또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그게 홍보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나타나 나, 나타나게 하는 그런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 긍정적인 날이 되고요. 화요일도 역시 8월 30일 을묘일이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과 지지에서 또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이다 보니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활로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지는 이렇게 괜찮게 흘러가요. 그 다음 8월 30일에 수요일은 병진일이 그래서 정제가 정관에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풀리지 않았던 오랫동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수순이 이 수요일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월, 화, 수전 흐름이 이어지고 목요일은 정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제가 정간에, 정제가 지지에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조언을 구하게 되실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전혀 반대로 운이 들어오는 분도 계신데 다른 사람의 달콤한 말에 내가 넘어가기 쉬워서 어떤 일을 버리게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금요일은 9월 2일 5일이 들어와서 정관이 천간에 그리고 편제가 지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절지 환경의 개수가 놓입니다. 기존 사람들과 대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존 사람들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끝이 맞지 않아서 이제 가야 될 길이 서로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금요일에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토요일은 9월 3일 기미일이 들어와서 변관이, 전관과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환경에 개수가 놓이고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죠. 그래서 전체계는 인정받기가 어렵지만 존재 자체만으로 거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개수일간 분들께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외부에 보여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효과를 볼수 있는 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4일 일요일은 경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개수일간 쪽에서 약속을 취소를 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제 명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